안녕하세요. 달빛TV입니다. 오늘 우리 좀뭐 하려고요, 밖에 나와있어요? 오늘 드디어 대문합니다, 대문. 대문이, 대문이 너무 넓어. 대문이. 그래서 사실 차의 필 밀고 있었어요. 즐거운 주말인데, 이런 날씨 놀러 가기 좋은 날씨에 우리는 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 즐겁죠? 아니. <웃음> 귀초를 내시면 이런 나 일하는 거예요. 놀러가고 그래. 대문을 오늘 아마 못 끝낼 거예요. 음. 못 끝낼 건데 뼈대라도 한번 일단 잡아 놓고 한번 보고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업대가 없습니다. 바닥에다 해야 돼서 이게 용접 이 단점이 뭐냐면 제가 피스로 고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문은 피스로 할수 없어요. 왜냐면 대문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아, 다른 것들은 흔들리면 좋은데 바람이 유동적이고 근데 대문은 흔들리면 나중에 이게 뽀개지기 때문에 용접을 꼭 해야 되는데 작업대가 없다 보니까 오늘 용접 퀄리티가 잘 나올지 모르겠다고 엄청 변명을 길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망했을 때 변명하려고 근데, 어쩐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망하더라도 망한 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음. 아무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아 저런 시행착오를 나는 겪지 말아야지 저놈이 대신해 주는구나 라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렇게 대문에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음. 절단면이 음. 너무 개판이에요 개판 그게 이제 급하게 좀 자르다 보니까, 요거, 요거 누르고 돌리면 딱 걸리거든. 요거 절단석, 요거 이제 연마석, 두껍죠? 자, 됐고요 여러분들, 보안경 꼭히세요그런작할 때. 더 보이시죠? 이런 거. 진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용접이 안 된다고요, 잘. 이런 걸 갈아줘야 됩니다. 깔끔해졌죠? 그래서 응. 맞추고 브레이트를 이용해서 소직색장을딱 맞춰줍니다 잘못 잘라서 좀더 잘라야 돼요. 치수를 딱 맞춘 것 같아도 현장에 오면 이렇게 터진 경우가 생겨요. 저런 장치수들 때문에. 잘 잘리네. 오, 깨끗이 잘네.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거 팝니다. 대문 장석이라고 팔아요.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셔야 됩니다. 대문이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첩으로 하면 안 돼요. 두꺼운 걸로 하셔야돼요 대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걸면 대문이 이렇게 옆에 달리겠죠? 또는 대문을 이렇게 달거나 이렇게. 저쪽으로는 이렇게 구석까지 밖에 안 열리고 안쪽으로.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 열리게끔. 완전히 오픈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이것도 이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을 할 때는 여기 좀 보석을 좀 벗겨놔야 돼요. 보석이 돼 있어서 여기는 용접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대충 잡을 때, 자리 잡을 때가 정해지면 이렇게 여기 까지 대략 이 안쪽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죠? 저희 대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웃음> 프레임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레임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높이도 약간 단차가 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저희가. 여기는 짧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뭐냐? 이 밑에 바퀴를 살짝 들어서 높이를 맞춰주고 해서 바퀴로 이렇게 회전하게끔. 바퀴를 살짝 달아줄거예요 여기 옆에 맞게끔 아무튼 이렇게 프레임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달고 그 다음에 방부목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나중에 오일스텐까지 칠하고 완성된 모습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우미 네.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죠 네, 오늘 그 치수를 저희가 맞게끔 잘라왔는데 현장에 오니까 어때요? 치수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잘라내야 돼 근데 이만큼씩 잘라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또막고속절단기 꺼내고 막 이러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전동공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기본 4인치거든요? 근데 5인치 이 안전커버를 5인치로 바꾸시고 5인치 라이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인치, 5인치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까 대문 만드시거나 아니면 전원생활할 때 이렇게 DIY 하실 때그 전동공구 하실 때계양거꼭 한번 구매리스트 목록에 놓고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국산공구에 3년 됩니다. 그죠? 괜히 뭐 중국산 수입했다가 싸다고 수입했다가 그거 그냥 고장나면 끝이에요. a s 보고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한 5만원 6만원이면 사니까 싸다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왜냐면 이거 실컷 쓰다가 팔아도 그 가격만큼만 빼도 팔려요 이것도. 그러니까 맞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 이건 뭐 국산권은 몇 십만원이고 뭐 그건 6만원이니까 8만원이니까 그게 싸네? 안 그래요. 이거 1년 쓴 다음에 8만원 깎아주면 팔린다니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쓸때 안전하고 좋고 AS도 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제품들 사용하시고 깨끗 대신에 깨끗하게 사용하신 다음에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당근으로 하셔도 되니까 아무튼 국산 것들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해보니까 편해요? 네, 좋아요. 일단 선이 없으니까 우리 용접기 맞죠, 지금. 막. 막. 씨, 막. 아유, 뺐다. <웃음> 아우 불편해. 근데 막 얘도 막 유선이야 용접기 땡기는데 막 그라인드 질질 끼냐고 막 난리 난다 나이.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개 정도만 매달려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여기에 전동 그라인더 매달려 있고 임팩트 드릴 막 매달려 있고 이래 봐요 난리 나는 거야 그냥 가벼운 공구들 있잖아요 가벼운 공구들은 전동으로 쓰시는 게 훨씬 지 좋아요 저희는 막 제품 리뷰 막 이런 거안 하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사용기를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만 놓고 리뷰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무슨 무슨 공구해갖고. 근데 그분들이 얼마 사용해봤다고, 꼴라 그렇죠? 저희처럼 실전에서 사용해보고 그냥 뭐 갖다 놓고 자르기만 하는 것만 보인준단말이에 편안한 자세로. 그러면 당연히 사용하기 편하죠. 그치. 이렇게 실전에서 대문 같은 거 만들면서 실전에서 사용해봐야 이게 진짜 편한지 알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거 그립감도 좋고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달그닥 내 대문 프레임 만드는 거 보셨고요. 다 완성이 되면 다시 또 한편으로 짠 하고 보여드릴게요. 완성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